만나면 좋은 친구 MBC 반갑습니다 MBC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645의 성경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경입니다 오늘도 마포경찰서 경찰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열정을 불태우는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청년의 날입니다. 네, 청년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하고 또 주변에서도 격려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당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1032회 로또 총판매액 1,109억 원, 1등 당첨금 268억 원으로 10분이 당첨돼 1인당 26억 8천만 원씩 받으셨습니다. 2022년 로또 판매로 누적된 복권기금은 1조 7,341억 원입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복권기금 지원 현장을 생생히 전달해드리는 황금마이크가 간다. 오늘은 중소벤처기업 지원 현장 찾아갑니다. 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복권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다양한 기업의 성장을 돕고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높은 기술력과 사업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여력이 부족한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비 구입, 사업장 매입 등에 필요한 시설 자금과 제품 생산,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운전 자금 등 정책 자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차 보전 사업은 장기 절의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큰 특징인데요. 경기도 용인시에한 반도체 기업을 찾은 황금마이크. 자외선 살균램프를 만드는 이곳은 창업 후세차례 지원을 받았습니다. 반도체 장비들은 고가인 경우가 많은데, 2019년부터 올해까지 중진공에서 운전자금 총 4억 5천, 시설자금 6억 7천을 지원받아 전문 인력 충원과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마련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제품 성능을 높이는 장비도 지원 자금으로 마련했는데요. 효율적인 자금 조달 덕분에 기업은 빠른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그큰 투자 금액을 함부로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장기저리로 대출을 받아서 기술 개발에 생산에 활용하는 데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복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과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오늘 황금소원은 꾸준히 선행을 이어오고 있는 천사 한분 모셨습니다. 네, 안혜경 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양한 봉사 활동을 10년 이상 하셨죠? 네, 제가 처음에 2011년부터 유기견 봉사를 시작했었고요. 을그 외에도 뭐 사랑의 밥차나 연탄 봉사, 김장 당극기 등의 다양한 봉사를 했습니다. 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따뜻한 손길을 내어줄 수 있다는 기쁨이 있어서 지금도 꾸준히 실천 중입니다. 네. 요즘 또 스케줄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이 와중에 꾸준히 봉사를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 어, 그렇긴 한데, 제가 그저 함께 하는 그 시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정말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억지로 하는 거였다면 지금까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유, 따뜻한 마음 고맙습니다. 현재 시각 8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황금손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나무 리하는 것만으로도 인체의 면역 기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봉사 나눔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모두 실천해주세요. 공이 나오는 순서와 관계없이 번호만 맞으면 당첨입니다. 추첨을 시작합니다. 자볼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운의 숫자부터 알아봅니다. 20번이네요. 와, 두 번째 숫자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행운의 숫자. 44번이고요. 자 이어지는 세 번째 행운의 번호 15번. 아네 번째는 몇 번이 나올까요? 행운의 네 번째 숫자 35번. 자 이제 다섯 번째 볼을 뽑습니다. 3번입니다. 아 여섯 번째 숫자 알아보죠. 행운의 여섯 번째 숫자는 11번입니다. 2등 보너스 볼도 마저 추첨합니다. 10번. 제1033회 로또 당첨번호 정리해드립니다. 20번, 44번, 15번, 35번, 3번, 11번이고요. 2등 보너스볼 당첨번호는 10번입니다. 지금까지 안혜경 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